양마양마 양마. 이거 왜 하냐면 띠물어볼 때, 아, 양, 뭐리냐고? 양, 자말 띠면 어떻게 시작 네. 오, 다시 나는 말띠예요 시작 오. 오, 마, 오, 다시 시작 오, 마, 마. 빠르게, 오. 마. 더 빠르게, 오, 마, 오무아, 이 정도. 오, 마, 나이정도 오, 마, 오문아. 오, 마, 오문아.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조선족이야? 워마! 마그 간도에서, 간도라는 데가 재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사람이 된 거야.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저기 광산 두 개하고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은 중국 사람! 어, 우리 중국 사람? 어, 이렇게 된 거야. 재밌는 거야. 그제게 된 누루아치라는 사람이, 누루아치, 누루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누루아치,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 그 사람 후세가 중국을 통일한 거야. 명나라를 먹어버렸잖아. 그건 뭐야? 우리 형제가 중국을 지금 통일해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수님 저한테 그러는 거야. 유명한 교수님이야. <목소리> 우리가 중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 먹을 수 있었어. 어떻게? 제가 말했던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명나라고 하지 않고 올라오는 그, 그 청나라. 누르하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항복문서 받은 데 남한사선 도망갔잖아. 그때 야, 우리 같이 힘 합쳐서 명나라 먹어버리자 그러면 어머나, 지분이 5대5야. 현재 중국의 지분이, 지분 알아의 지분이 뭔지 네, 알아요? 네. 지분, 주식회사 지분이 5대5를 우리가 가지고 올수 있었던 거야. 음, 우리가. 어, 어 뭐라 뭐, 처음 들었지? 네. 와, 저 카메라 감독님 이해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음.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 같이 왜? 우리가 많이 끌려갔어. 20만 명이 끌려갔으니까. 음. 환양년, 환양녀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 심양으로 가서. 그때 끌려갔을 때 군인이라도 같이 싸웠어 또 그냥 같이 그냥 대충 싸우지만 않았고 그냥 우리 같이 힘 합치자 그냥 명 배신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면 지분이 백두산 지분 위로 우리 5대 5 중국 지분 반반 음. 이렇게 교수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뭐냐 동북공정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죠? 동북공정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동북공정은 뭐야 백두산 이남으로 자기 역사라는 거야 근데 역사가 맞지? Finally 마지막 주의 후최 후에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 어체 후에 누가 죽는? 중...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었으니까 후위라고 마지막 엠파이어 있었는 마지막 황제. 그 사람은 만주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후위란 사람 딱 해갖고 대륙을 딱 점령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역사지. 백두산 밑에는 다 자기. 자기 역사지 원래 한족이 다 한족이 아닌 거예요 한족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한족이래 아니야 만주 족 되게 많아 근데 다 한족으로 바뀌어 왜 섞여갖고 다 한족이 된 거야 예 음. 알겠죠 중국이 다 한족이 아니야 그냥 다 한족이라고 다, 다 김씨라고 그러잖아 김씨가 반은 아닌데 다 김씨라고 하는 거야 왜 섞여서 만주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만주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왜 한자에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백두산 밑에는 자기 역사야. 이해가 돼야 안 돼. 저 얘는 전주니요 어,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 아니, 자기 선조니까. 자기 선조가 따로 살았는데, 당시에 이성계도 누루아치 출신하고 별그 차이가 없었어요. 이성계 그 패밀리도. 음. 그쪽에서. 막 같이 지냈던, 지냈던 그 이성계 음. 패밀리야.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그쪽 나이냐 음. 이성계도 전주 사람이지만, 뿌리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슨 얘기를 하려냐? 중국도 남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변에서는. 거기는 동북공정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있는 거고.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권이 없잖아. 실제로 마지막 지배한 사람이 청나라니까. 그 청나라는 우리 브라더예요, 브라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브라더가 어떻게 중국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프라이드 이한 삼아야지. 그때 뭐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 중국 지분은 5대5. 와. 그래서 때에 따라 뭐, 세계지도 보면 중국은 요만하고 한국은 요만하게 그린 지도 많아. 어, 옛날 지도 보면 중국은 요만해. 근데 막 조선은 오, 이만 뭐, 뭐, 뭐 비슷해? 오, 진짜요? 어, 진짜요? 되게 대부분이 옛날 지도가 되게 상당히 많아요. 오.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재있는건 뭐냐면, 이 조선으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 지역이야, 이 지역이. 왜? 오. 산이 많잖아, 산이. 네. 산이 많으니까 군사를 끌어와서 여기를 해차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땅끝이잖아. 감은 음. <웃음> 땅끝이잖아. 도망갈 자리도 없는 곳이니까 별 관심이 없어 여기가. 음. 그러니까 로컬 정부 주는 거야. 우리가 서울서 못 관리하니까 제주지사장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이해가 된 거죠? 와, 근데 그 청나라. 청나라는 만주어를 쓴 사람들이고 만주어란 거는 우리처럼 훈민정음 비슷한 글자를 써가지고 와, 올라왔던 거고. 그게 지금 송파에 가면은 송파에 가면은 그.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까 그 병자호란 우에 불하다가 우리 브라더가 교역을 하자고 한 거야, 교역을. 야, 내 볼, 볼펜 줄게. 커피 줘. 이러는데 안 하는 거야, 이제. 왜? 명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북쪽에 야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적어. 그래서 병자호란 때 에너지를 딱 얻어간 거야. 우리가 보면 게임 할때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지고 명나라를 쳤는데 중요한 건 명나라는 또왜왜 왜 망했냐? 우리나라 임진왜란 7년 싸우면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 뭔 말인지 알죠? 한족이 불쌍해. 왜? 우리 전쟁 일본 막다가 7년을 하다가 지 나라, 자기 나라 대륙 전통 몇천년 역사가 다 뺏겨버린 거야. 왜? 그 7년 싸울 때 얘들이 3배, 4배 막그 백두산 위쪽에서 그냥 펼쳐버린 거야. 이해가 되죠? 와, 인문학이 응.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 한 꼭지 마치겠습니다. <웃음> 와, 어 대단한 이야기야. 어 예. 이제 지금 우리 중국이라, 어 그렇죠. 이렇 들었던 중에 제일 조용한 거 아니죠? 이는 많이 들었던 것 이해해도. 그렇죠. 어, 일단 어, 어, 어, 어, 어, 너무 너무 갑자기 들어오셨.